자, 오늘 반갑습니다. 김기정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쟁가를 들고 왔죠 왜 들고 왔냐면은 좀 육하원칙에 의거한 단어들을 하나씩 선정해서 써놨어요 이제 그거를 붙인 상태로 저희들이 이제 쟁가를 하되 원래 같으면은 쟁가를 이렇게 빼면은 위에 올려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갖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붙어있는 스티커가 자기 공격 카드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상대방에게 벌칙을 주는 문장을 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스티커 붙여보도록 하죠 하라프라다 아, 진짜 쓰는 거 아니지? <웃음> 프라다팩 아. <백> 던지고 <웃음> 10개 이제 잭가에다가 붙여줍시다 오케이 대충 합시다 아 너무 빳빳하게 세우지 맙시다 어? 빳빳하게 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 어, 맞지 자 일단 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선서. 선서. 나는 나는 게임에이마에 있어. 게임에이마에 있어. 한치 거짓 없이 하고. 한치 거짓 없이 하고. 양심에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찔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부부. 아. 아. 아. 말을 제대로만 제대로 하세요. 찔리는 <웃음> 행동을 하지 않기를. 약속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선서. 나 건드린 거를 해야 돼? 아 무조건 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동네 근데... 젠가룰 그대로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손가락 하나만 터치해도? 어 당연하지 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응나 가이 가이 먼저 할게요 젠가 26년 격려 앓으면 근데 굳이 보여줘야 되나? 이 자리에 갔다 하나 어? 응. 아왜 시작부터 빡빡한 거야 아예. 물어서있는 거야 이거? 가라 니가 쓴 거야? 어야 무슨 일본어야 이거? 가라 어? 아 뻣뻣해 게. 이거 딱 봐도 말랑말랑하다. 어, 뭐야? 짬바가 <웃음> 벗긴데, 나 태어나서 젠가를 쓰러뜨린 적이 없어. 아, 진짜 이거 뭔지 모르잖아. 이러면 허리 있었어. 내가 이렇게 뽑은 건가? 어, 근데 뭔가 이... 없다. 그래서 아, 이걸로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가라. 그러니까 이걸 다 써야 된다고? 아니, 상관없지. 상관없어. 응. 아, 없어.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도 없어. 아니. 넌 있어? 어? 응. 응. 있다고? 응. 해봐, 너 먼저 해봐. 오케이. 빠르게 커리 던지고 아지 못해. 그치야? <웃음> 없어. <웃음> 너하나열개 할트며 가라. 아? 어? 너하나열번 할트며 가라가 뭔 분데? 아 이거 이런 이런 식으로 성립이 안 되면 어. 무효입니다. 제가 졌으니까 성공할게요. 이거 이거 완전 가볍다. 어... 함께. 장실에 좋은 것만 뽑냐 왜? 이거 이거 아 에바야 꽉 물고 있는 거봐 <웃음> 근데 지금 솔직히 쓰러져 봤자 그니까 와 치고 어아 빡빡해 아, 아 잣됐다 나와줘 이거 <웃음> 도리야 이거? <웃음> 콘크리트인데? <웃음> 과감 과감해야 어, 돼 이거 들어가고. 어, 오 어, 이게? <웃음> <웃음> 균형 균형 균형의 신 이건 안 되지 이.. 이거는 빼는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안 될걸? <웃음> <웃음> 아 아깝다 자가운데로 놔주세요 가져갈 거 고를게요 쓰레기 대신 화장실에 가줘 아. 주옥 없잖아 가져가안 no. 아, 됩니다 자 너와 나 함께 쓰레기 치고 던지고 <웃음> <웃음> 주자 아야얘 <Yeah>. 하자고? <웃음> 하러 가야지 나봉 <웃음> 힘들지 않아? 야나 태어나서 이렇게 빡빡한 인가 태어나서 처음 봐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먼저 파밍을 해가지고 와, 이래도 뻑뻑한 게 걸려? 야이세 개가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다 이게 뻑뻑한 게 걸려 모를 수있는 거야? 1층에 가서 빠르게 자유시간 게임 내내? 버려라 벗... 프라다 백 나와라! <웃음> 그래, 완된거 아니야? 아 쉽지 않아 끝났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패가 10개 이상이면 2개 가져오게 하자 2개는 너무 많지 않냐? 12개? 그 12개까지 가면 오히려 맨 밑에 있는 게? 왜? 어 양심적으로 어 양심적으로 해? 아뭐 이래? 일단 이거는 빼야 될것 같아 됐다 가성비 라인으로 만들어버렸다 딸데려갈때 1층에 가서 나를 웃겨줄래? 5만원 준다 오케이 야 진짜 짧아 보인다 왜 멈춰? 사람 지나가? 웃었다 <웃음> 패션이죠? 어. No. 자유시간 사줘 오케이, 오케이. 예스! 가성비 라인으로 조졌다. <웃음> 아, 이가이겼는데진느낌이지 제가 졌죠? 어, 바로 갑니다 팔이며 흥분 뽀뽀 프라사백. 설거지 함께 거장실에거신거이을 <웃음> 얻었다 음... 설거지 대신 거거지거거이하지 말고 알았어 화장실, 탈투며, 어? <웃음> 뽀뽀할까? <웃음> 어? 이커튼 밑으로 들어갔네? 그치? 어디 갔니 이거? 뭐요? 아 중간에 안 껴놨네 여기. 어? <웃음> 여기 바보들이야? 여기. 아 뭐야? 우해 <웃음> 함께. 함께 저런 거 최악이야. 청소. 하지만. 라고 하며. 김딸이랑. 게임 내내. 빠바밤 어, 뭐야? 나왜 이거 뽑았어? 어, 뭐야? 돌려줘요 어, 없어. 없어? 게임 내내 웃겨라. 끝! <웃음> 끝이야? 하지만 함께 해줄래? 네, 이렇게 사람을 웃기는 방법도 있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게임하는 내내 상대방을 한번 웃겨볼까요? <웃음> 왜 함께 안해줘 빨개진다 까만히 묻힌 보며 꿈을 키웠지. 키웠지 변한 것은 키웠 내가 주인공. 아닌 삶의 무게 예이! Hey! <끝> 이마 맞기 코로나 <끝> 백돈 나가며 식탁보 빼는 느낌으로 하면 되거든? 뽀뽀 <끝> 뽀뽀를? 아? 해줄거야? 식탁보 <끝> 뽑는 느낌으로? <끝> 너와 나혹 <끝> <끝> 이렇게 <끝> <끝> 오케이 오케이 2 한다 프라다 백열0개 하죠 요는 못하는데요? <웃음> 일시불은 아니잖아 내가 쓰레기야 이따 김딸 데리러 나갈 때 이마 막고 가라 <웃음> 아! 자 아, 마지막 판한판 판 하자 네. 눈 감고 각자 10개씩 꼭 그냥 가져가는 거야. 아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생각 없이. 아, 보지 말라고 왜 자꾸 보냐고. 감사합니다. 아, 하나. 보여줄 까아 보지 말라고 했잖아. 둘. 맞지? 둘. 셋. 셋. 이게 더 재밌을 수도. 내가 대신 내가 대신 설거지할게. 10개 사줘. ㅅ발. <웃음> 씨. <웃음> 그걸 다 썼어? 응. 음. 들어줘. 내가 너 탈트면서 흥분시켜 줄 테니까 나가면서 미친 척하고 이마 맞고 5만원 줘올때 자유시간은 잊지 말고. 아, 올 질이네? 알겠어, 다 들어줄게. 10개 사줘.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부터 일단 젠가 놀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도박노름이야. 뭐야, 이게. 아, 너무 좋아요. 10개씩이나 얻을 수 있고, 10개 누가 적었죠? 으! 얻어?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 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만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 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